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뭐 드라이버나 아이언에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바로 손목을 꺾어 올리는 코킹! 네, 테이크백 이후에 백스윙 탑으로 올라가기 위한 동작인 손목 코킹에 대해서 네. 올바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올바른 코킹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잘못된 코킹 방법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킹하는 방법 중에 실수가 나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자 먼저 테이크백을 간 상태에서 코킹을 하실 때첫 번째 오른손으로 땡기면서 코킹을 하시는 분들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이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 굉장히 플랫한 백스윙 탑이 나오게 되고 오른쪽 팔꿈치가 내몸 안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몸 바깥으로 위치를 하게 되면서 덮어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코킹 방법이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코킹을 하면서 약간 들어 올려서, 올려야 정확한 백스윙 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자 테이크 백이 간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들어올리는 팔꿈치가 이렇게 벌어지는 플라잉 일보 자 이거는 손목을 꺾는다는 느낌보다는 들어올린다는 느낌이 더 강할 때 특히나 왼손이 아닌 오른손으로 클럽을 들어올리려고 할때 나오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킹이 나올 때 나오는 실수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은자 테이크 백이 간 상태에서 자 몸을 이렇게 고정시켜놓고 혹은 어깨를 약간 더 회전을 시키면서 두 손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꺾여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를 꺾는 게 아니라 몸을 젖히면서 들어올리는 그러면 지금처럼 보시는 것처럼 코킹은 충분히 되지만 몸이 역으로 꺾이는 리버스 피봇 동작이 나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코킹은 손목을 꺾으면서 클럽을 위로 들어 올리는 건 맞지만 메인은 들어 올리는 동작보다는 꺾는 동작에 있다고 라 보시면 돼요. 코킹을 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첫 번째 테이크 백이 간 상태에서 왼손 손등을 펴져 있는 이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코킹이 되야 되고요. 이게 이렇게 꺾인다거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접힌다거나 혹은 반대로 젖혀지는 동작을 해주지 않게 위로 네 엄지 손가락 방향으로 위로 꺾어 올리는 방법으로 코킹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조금 더 쉽고 정확하게 코킹을 하기 위해서는 자 왼손 그립의 끝에 세 손가락 요세 손가락의 힘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서 코킹이 돼야지 이게 땡겨지지 않고 밀어지면서 위로 코킹을 오른손의 힘보다는 왼손의 힘이 더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올바른 위치로 코킹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오른손에 힘이 강하게 들어간다면 지금처럼 오른손을 이렇게 당겨서 젖히는 코킹을 하기 때문에 겨드랑이가 이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조여지게 되고 겨드랑이가 붙어있는 것과 이렇게 당겨지면서 코킹이 되는 거는 많이 다른 거예요 겨드랑이를 붙여서 갈 때는 이렇게 이렇게 작은 백스윙탑 이런 백스윙탑이지 여기서 뻗어진 상태에서 당기면서 하는 코킹은 겨드랑이를 붙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향이 되는 코킹 방법이고 왼손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클럽을 밀어주면서 올린다는 느낌 여기서 내타겟서 반대쪽 테이크백이 진행되는 방향으로 밀어주면서 꺾어, 꺾어주셔야지 어깨턴의 양도 조금 더 늘어나면서 손목도 젖혀지지 않고 접혀지지 않고 몸이 들리지도 않는 좀더 올바른 방법으로 코킹을 할수 있게 돼서 다운스윙 때이 코킹의 양만 유지해준 상태에서 내려오신다면 전보다 훨씬 더 미스샷이 적고 훨씬 더 강하게 맞는 스윙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